이 S가 스포츠 모드 이는 에코모드 쭉 당기면 46kg 까지. 이건 네, 하이 이상은 게는데 참.. 이걸 누르시고 땡기시면, 네. 뒤로도 후진이 가능합니다. 후진이 돼요? 네. 그래서, 후진은 뭐, 빠른 속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를 4kg로 제어를 해놨어요. 몸무게 파워는 S가 제일 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네. 저희가 테스트를 했어요. 몸무게 80kg 되신 네. 세 분이, 경사도가 30도 되는 부분을 한 40km대로 해서 올라가는 영상이 영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건 <목소리> 한번 아, 보유만 드릴까요? 네. 네 이게 얼마짜리? 이게 3 8 9, 뭐, 그 3, 6, 9만 쟤도 비슷하네 가격은 369만원이구요 성능은 동일하고 디자인랑 가격 차이 만 디자인만 차이가 나네 네. 가격하고 그리고 성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동일한 모양만 다가질까네 한번 여러분 아침에 아테래는그도 소비자 가게 여기서 이제 보조금이 나오면 아7 0만서 80만 원 정도 되 진짜 드이 모드에서는 한8 0또 그리고 이제 좀 달리고 싶다 했을 때 스포츠 모드로 하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이 파워프레이기 때문에 저희가 1 1 7까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저의 가장 왜 왼쪽이, 아, 왼쪽이 좀 왼쪽이 넘어갔어 아, 오른쪽으좀넘어요아조요 지금 안돼 무조건이 낫겠지 마요? 이 그래? 아요아 이거 살살 인기에는스테이션 설치를 한런 분들은 대비해서 하면 2시간 반에 이가능요요 <놀람> 지금 저희가 사전 분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전기차고, 30도 용선에 사람이 텔 타면, 중간에 시동이 꺼지거나, 배터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휴게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체를올라가지아 그런 바도나 그런 지형 능력을 가진 이 제품은, 몇년까지 나와 있는 우리 저희가 이 구매 때도, 차트는 없어 네, 국장님 무슨 관계예요? 저희가 그 베트남에 그 40만 대 정도 그 매출 계약을 추그 수출 계약 진행을 해놨어요. 현재도 저희 법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충전선은올 6월 달부터 나와가고 베트남에 가서 내년까지 한만원 개, 만억 개 스테이션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저도 교환할 그리고 저희가 충전시을 한번 이거는 이제 충전기가 그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제가 있어요. 개인용충전로 그 전제, 이 스테이션에서 성책을 하시는 것이고, 사건 외곽 지역이나 성지역 같은 경우에 스테이션 설치하는 게 용이하지 않은데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계중 측정이 있나. <목소리> 오토바이 설명은 다 들으셨어요?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설명이을지지사아둘다치면지수 <웃음> 네. 아. 저쪽로 가면 뭐들어보시면 그래서 한만가격적 왜 엠짜냐 우리 MBI브랜드 MBI브랜드 아이디자 회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 구진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구진 아, 기능이구진 기능, 아, 그러니까 후진 기능. 성차한 상태에서 하면 약한3킬로 시속 3 킬로 정도에서가 그러니까 이제 구진을 아주 편하게 또 우리가 구진 기능이 없는 차를 보는 데람도보 여성분들이나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거 비로 이렇게 다 네.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뭐. 그런 이제 어요 기능을 넣었어요 여기에 그 이단 파우스트레인 적용돼 여기는 지금 일단 적용돼요 아, 여기. 야, 요거는 일단 적용돼요 이단은. 그 개발 <아> 거의, 거의 완료가 되어 설계는 하지 까지요 거의, 예쁜 형태로 나온 겁니다. 아, 네, 예, 네. <웃음> 그리고 지금 음, 이제, 괜 기능에, USB 해스피라는 이제, 유동인 이제, 아픈 가 이제, 아동이이저희들 이제, 이 이제, 가제 이제, 이제, 제제 커타에 담을 바 조만한 사이즈의 한국의 그, 티코 있죠 그리고 우리 인도의 빅샷 그, 이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티코 티코에 요게 가면 바로 코카오고행이라고 티코가 5단전이6단전입다단이라고 치고 요 2단이 우리 1단이 1, 2, 3단을 커버를 하고 성능을 4, 5, 6단이 연기관 4, 5, 6단이 2단이 커버를 하는거예요 근데 4버일뿐 아니라 성능이 더 높다 아. 그러면 지금 이거 일부러 모터를 다른 거예요 옆에다가 일부러 모터를 다른 거이걸모터예요 그러면 모터는 별도로 분리할 시간이 되고 붙여도 돼요 잘자절라 그러면 이것 또한 이렇게 인류형으로 할수 있고, 뒷바퀴도 할수 있고, 앞바퀴도 할수 있고, 센터형으로 할수 있고, 저 측면형으로 아웃사이드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네트에 앞에 엔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즈에 과연 3륜차나4륜차가 된다? 그래서 자, 이게 1가까 자, 2단 만에 마실 때딱다 닦겠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그리고 3만 킬로나 5만 킬로 kg, 10만 킬로 1 5나 20만 원 우리 회사가 정하는 거야. 근데 혼다야마가 3만 킬로에 3년에 보장이. 네. 어, 이 오토바이는 이제 세 가지 에제 예, 구도 식이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장군 당신. 네. 이거는 저기 버튼식으로 장급이 어. 아 누르면 잠겨? 예예예. 예. 누르면은 또, 이게. 네네네. 네. 어, 도난 경구장치가 돼 있어 갖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전화번 이렇게 잠겨 있고요 그래, 풀려려면은 뒤에 여기 저기 육각형 볼트로 요렇게 대고서 살짝 돌리면은 이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어,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키를 꽂고 시동 살짝 돌려놓으면은. 이제 불이 아,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 기어는 그러니까 총네 가지 이제 구동 방식이 있는데요. 네. 어, 이제 전진은 세 가지, 후진은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어, 처음 저속 모델이 이제 이 e 아, 모델하고 네. 이거는 이제 저속 모델이고요. 이거는 네. 이제 45까지 시속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일반 어, 모드 이제 D 모드 이건 네, 일반 네, 네, 네. 주행 모드거든요. 네, 네. 이거는 시속 80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고속으로 좀 고속으로 S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는좀 시속 110km까지. 아, 네. 한번 당겨 네.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거 시동은 이거 고는 고 스위치를 한 번씩 눌러주면은 그 뭐요? 네. 고 <웃음> 스위치. 네. 이거, 이거 눌러주면은. 예, 이 모드부터 제가 지금 시동을 좀 걸어볼게요. 네. 엑셀을 당기면 시속 45까지 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주행이 가능하고요. D 주행은 엑셀을 당기면 80까지. 네. 그 그다음. 다음에 S. S 모드가 당기면 이거 110까지 이렇게 고속으로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지금 이제 기어본도... 이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예. 여기 올라가 아까 올라가던데. 그 뭐예요? 10까지 올라가면 완충이 이렇게 달리면서 네. 자동으로 충전이 보충이 되는 그런 회생 제동? 예. 아... 그다음에 예. 그, 그그 이제 저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장착은 여기 이 시트 밑에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는 그 배터리 네. 교환 할 때는 항상 이스위치를 네. 이 항상 오프로 해놓고 네. 그래서 네. 탈부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이 모델을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 죠네 예, 이거 개발은 저희 엠비아서 직접 개발을 한 거고요. 네. 네. 제품 제작은 중국 회사에서 아. 저희. 어디 장착을 예.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아. 부분. <웃음> 다이나볼트 아니에요? 다이나볼트. 아, 다이나볼트. 여기가 아. 아. 네. 네. 어, 배터리 업체. 네. 아. 한몇 키로 되는 거죠? 배터리 팩이? 이게 35암페어 고요 네. 예. 몇 키로 되면 되는 거예요? 무게. 아, 저, 기, 무게는 한 10키로 정도. 이렇게 아, 요거 하나다? 예, 예, 개당 10키로. 두개 하면은 두개 예. 하면 20km 정도 되겠네. 요 예, 예, 그렇죠. 그치, 이 배터리 이게 수요는 모는 만충했을 경우 1 1 0킬로1 1 0 1 1 0까지 달릴 수있몇 m 밟을 때? 그러니까 1 1 0킬 m 로밟았 50. 네. 5 0로 달렸을 때1 1 0킬로까지갈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최고 속도는요? 최고 속도는 110km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어... S 모드에서 110km까지 나왔죠. 그렇게 110km까지? 아까 찍힌 게 110이니까.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시동 한번 켜주세요. 다시 예. 한번. 아, 이거 후진 기능도 있는 건가요? 예예 후진 기능 한번. 아, 돌아가네요. 예. 예. 예. 네. 예. 네, 돌아가죠. 네네네. 눌러오 네. 네. 네. 계신 거죠? 예예예. 예. 한몇 킬로로 가는 거예요? 어, 3킬로 이제 예, 저속이 후진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네네. 저속으로 이렇게 조금 뒤로 후진할 때한 아, 3킬로 예, 예. 3킬로 정도 내외를 해서 네. 흔들지 않게 뒤로 후진하게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예.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잠시만요. 상향등 네. 이게 등은 다 LED죠? 예예다 LED입니다. 되게 밝네요, 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웃음> 일단 충전 스테이션이 없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인형 트위터입니다. 제 제어를 요거 한번 보시죠, 기판 어. 115km 중간적으로 제로에서 100m 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6초 정도. <목소리> 굉장히 이게, 출발 가속력도 좋고, 출발 가속력이 좋다. <목소리>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에코, 뭐, 드라이브 헬스 모드, 세 가지 모드를, <목소리> 가지 주행 습성에 따라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에코 모드부터는, <목소리> <웃음> 라이브 모드는 한8 0 k m 여자들이 좋아. 예. 유럽, 유럽형, 유럽 유한는 할때충분 시네이션을 다시 번가는데 아, 너지요 아니요, 지금 딱 좋아요. <웃음> 주 하나, 둘, 셋. down 한 번, 한번왜 바뀌었지? 바뀔 그게 없는데?